명석하다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네 오늘 저번에 왔던 곳이네 조건이 좋아서 네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... 네, 그때랑 지금 보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있고요 해보면서 아, 검사를 한번 네 시작해볼게요. 네 이걸 한번 닦아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어. 자 한색 이렇게 배경에 이쪽으로 이렇게 네, 상경으로 좀 봤고요. 수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. 이쪽, 이렇게 네, 하얀색. 자, 이쪽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. 자, 뒷면도 한번. 네, 이게 저 뒷면인데요. 어, 저는 이쪽면보다 네, 반대면이 좀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쪽도 한번 보여 드리고 쪽면도 다시 한 번. 네, 여기 또또은 어, 네, 청자석 보시면 네, 이렇게 엄청 엄매끈매끈하구요 이런 또뭐 포인트가 잡히는 거는 이렇게 딱히 없지만 네, 이런 청자석도 이렇게 한번 네, 보여드리고요. 네, 돌 자체가 네, 수마 상태도 좋고 네, 모함도 네, 괜찮네요. 네이 돌도 지금 이쪽 부터 시작해서 다 아, 갈라져 있고요 이렇게 나무처럼 이쪽도 네, 도 먹이 아주 진하게 잘 들어가 있죠 들도 쪽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. 자, 네, 세필석 한정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자, 배경과 세필은 좋은데요. 이쪽에 뭐 이렇게 포인트가 네, 안 잡혀있는 또 아쉬운 석필석도 편전 보이고요 여기 네. 뒷면 네 이렇게 다축석인데요. 뭐가 이렇게 나올 뻔한 다축석. 네, 네, 그래도 네, 저는 또 색감이 굉장히 또 마음에 드네요. 또도 보이고요. 보여드리는데요. 네, 이 돌은, 어, 제가, 네, 이렇게 봐서, 이렇게 봤죠? 네, 이렇게 봤는데요. 이렇게 봐서, 여기 여인의 머리와, 네, 이렇게 얼굴, 그래서 여인상으로, 네, 이렇게 또 찾아본 돌이고요. 네, 이쪽 이렇게 머리를 묶은 것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그 눈도 이렇게 살짝 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돌과 자네이 돌은 자 이렇게 보시면 딱그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네 봤는데 처음에는. 네, 윗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쪽에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형상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, 그냥 이쪽에 새 한마리가 날아가는 듯한 네,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네, 볼 수가 있는 네, 사이즈도 좋요네이 돌은 지금 보시면 자, 이런 풍경에 후광이 굉장히 좋죠 부이 굉장히 좋은데 이쪽 면또 그냥 또 깔끔하게 이런 네 포인트가 있는 그 이런 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 돌은 지금 먹이 나무처럼 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네, 여기 뭐 네, 구름이 걸리거나 네, 나무가 걸린 얼로도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, 돌이 이렇게 뒤로 좀 네, 넘어가 있긴 하지만 네, 그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. 네, 뒷면도 굉장히 깔끔한 나무를 이렇게 또 연상시킬 수 있죠. 쪽 부분이 또 아쉽고요. 그래도 먹이 이렇게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돌이고요. 네, 이쪽 면으로 보는 게. 좋을 것 같네요. 네. 네,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, 네, 고목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. 이쪽 부분도 되어있구요 네, 네, 네. 이렇게 이제 어두운 이렇게 배경색에 네, 밝게 이렇게 포인트가 딱잘 들어가 있는 네. 자, 이런 돌도 자는 것 같고요. 네, 아, 이 돌은 파축석인데 자 이쪽병... 이쪽부분을 네 이렇게 암석으로 저 바위산 네 뒤에 보시면 네 저거랑 아주 이렇게 보니까 네 닮아가지고 한번 또 들어 봤는데요 네 이쪽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나무가 붙어있는 네딱 저쪽 산과 네.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서. 자, 한번 이렇게 들어서,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들은 네, 탐석지에, 네, 뒤편 뒷산을 닮은, 네, 그런, 폭 분양서.